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오랜만에 전기 자전거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삼천리 자전거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팬텀 Q SF입니다. 이번 팬텀 Q SF는 전작과 어떤 점이 다르고 승차감과 주행감은 어떤지 시승을 통해 알아봤고요, 좀더 확실한 체감을 얻기 위해 남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 부탁드리고요. 출발하겠습니다. 팬텀 Q SF는 파스와 스로틀 겸용이 있고 파스 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와 고출력 모터가 탑재된 플러스 모델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플러스가 아닌 일반 팬텀 QSF의 겸용 모델입니다. 먼저 전동 스펙을 살펴보면요. 모터가 36V 350W에 배터리가 36V 10A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앞서 대용량이라고 말씀드렸던 팬텀 QSF 플러스는 모터가 36V 500W이고 배터리가 약 36V 20A로 거의 두배 수준이죠. 장기간 여행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 그리고 배달일을 하시는 분들처럼 짐이 많고 하루 주행량이 많은 분들 그 짐을 싣고 오르막을 자주 오르내리는 등 약간 부담되고 빡센 라이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힘좋은 플러스 제품이 더 맞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적은 부담으로 여행과 일상생활 에서의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의 스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평균 7-8% 이하의 남산 오르막길처럼 약간 높고 긴 코스를 쉬지 않고 오르는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파스모드로 3단계나 4단계를 사용하거나 스로틀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페달링을 더하니까 적은 힘으로 훨씬 빠르게 주행하면서 배터리의 빠른 소모도 막을 수 있더군요. 그리 높지 않는 5% 정도의 구간에서는 파스모드로 2단계나 3단계를 병행하며 오르막을 달렸더니 약간 속도가 처지고 다리에 힘이 실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호흡을 조절하고 땀을 흘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서 나름 흐뭇하더군요. 오래 걷기에도 부담되는 높은 경사도에서는 확연한 체력적 소모가 발생합니다. 파스 모드로 4단계나 5단계와 스로틀 모드를 병행하고 기어비를 최대한 낮춰 체력 엔진을 더하니 주행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평지에서는 속도감과 주행 안정성이 좋은 편입니다. 페달을 반 바퀴만 돌리면 모터가 작동되는데요. 출발이 부드러워서 갑자기 훅 밀어내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속도에서 페달을 한 번씩 굴릴 때마다 모터가 자전거를 밀어주는데요. 그 출력파워가 높지 않아서 앞사람이나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속도감은 1단계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전기자전거를 보면 1단계는 그저 예의상 있는 출력모드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즉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최대 주행거리를 많이 뽑아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팬텀QSF는 평지에서 1단계만으로도 최대 출력속도인 24km를 뽑아내는게 전혀 어렵지 않구요 약간 높은 경사에서는 2단계나 3단계로 올리면 편안하게 라이딩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더군요 최대 주행거리는 파스모드로 1단계일 때약 100km 스로틀모드일 때약 45km라고 평지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평지 코스 약 30km, 어필 코스 약 3km, 다운힐 약 3km 정도 주행했을 때, 스로틀 사용률 20%, 파스 모드 1에서 3단계 모드 사용률 60%, 파스 모드 4에서 5단계 사용률 20% 정도 사용한 경우 배터리 잔량이 약 4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산이지만 일체형으로 설계된 라이트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가 명시하는 최대 주행거리가 과장된 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쯤에서 전작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배터리 디자인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전작은 시트포스트 일체형이었고 신형은 뒷바퀴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위해 배터리를 탈거 해도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고요 카페 같은 곳에서 안장을 뽑아서 충전하는 민망한 모습을 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분의 추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방식이 슬라이딩형이라서 훨씬 간편하고 소월해졌습니다 배터리 자체에는 잔량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충전 상태를 알수 있고요. 충전 단자 옆에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팬텀 QSF의 실용적인 특징이라 할수 있는 전후방 라이트와 짐바지는 신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라이트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인성과 가시성이 좋은 편인데요. 전방 라이트가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살짝 갓을 얹어 주었다면 눈뽕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차량이 많은 혼잡도로나 가로등이 없는 골목에서 사용할 때 충분한 빛을 발산해줘서 괜찮았고요. 후방 라이트는 후방뿐 아니라 좌우측에서도 인지를 할수 있게 빛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출퇴근이나 야간 라이딩이 잦은 분들에게 좋을 것 같더군요. 접이식은 간단합니다. 핸들바와 안장 높이를 낮추고 프레임을 반으로 접으면 됩니다. 자전거가 작고 간소하게 접히기도 하지만 바퀴 사이에 자석이 있어서 들어도 자전거가 벌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니까 편리하더군요. 근데 무게가 꽤 무겁기 때문에 들고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같고요 자동차 트렁크나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싣고 이동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삼천리 자전거의 팬텀 q sf 신형을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가 트렌드인 만큼 국내에서도 다양한 전기자전거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품 종류는 점점 많아지는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삼천리 자전거도 신뢰할만한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시승과 AS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